챗찌 p t 를 아직 모르십니까? 알고 계셔도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?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채찌PT의 활용법이 가득한 AI와 메타버스의 공존 공간, 메타버셜 스튜디오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재밌는 쇼츠도 많이 있어요.